안녕하세요. 16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입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How AK416 입니다 I <목소리> t <목소리> a m o t h a a s soon. n a child a bone. Oh, a k n a k they n a to t 작년에 우리가 리뷰했던 제품이랑 같은 제품이잖아요마루의 MWS용 하제416키있데 구독자분께서 다양한 외장파트를 장착을 해서 보내주셨을라수있 아, 이게 다 얼마야. 천만 원? 일단 내부 세팅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 내부는 건스 모디파이 트리거 박스 하고 로딩 노즐 세트 그리고 RST에서 나온 스테인리스 버퍼. 일단 내부는 그렇다 치고 외부가 지금 대박이지. 야 그럼 이게 다 오리지널 제품들이에요? 먼저 맥풀 제품은 피스톨 그립 그리고 수직 손잡이, UBR 스톡, 트리거 가드, 탄창 멈치 이렇게 전부 오리지널 제품이고 쇼파이어 M640V 라이터와 모드 라이트 스위치 볼텍스 레이저 HD 젠3 스코프와 유니티 스코프 마운트, 그리고 45도 마운트는 모두 오리지널이야. 레플리카 제품은 고스트 RMR과 FMA PQ 고급형 딱두 가지 뿐이래. 야, 볼텍스 우리는 처음 봐. 아, 이게 다시 봐도 하우키 외관 색감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하드 아노다이징은 색상 재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연질 아노다이징은 색상 재현에 조금 자유로운 편이야. 그래서 하우키시 스크래치에는 약하지만, 색감 재현은 상당히 잘된것 같아. 맞아요. 저번에 송곳으로 긁으니까 내부가 그냥 긁히기는 했잖아요. 이게 외부 튜닝에 비해서 내부 튜닝은 막 그렇게 대단하진 않네요. 그것보다 외부가 너무 대단하니까 내부가 별거 없어 보이잖아. 트리거 박스는 건스모디파이 제품으로 세팅을 했는데 마루 MWS용으로 나온 제품 중에서는 세팅 느낌이 괜찮아서 그런지 많이들 세팅을 하더라고 그리고 블루백 반동 증가를 위해서 아레스테에서 나온 스테인레스 버퍼를 사용을 했어. 확실히 킥이나 반동이 꽤 괜찮은 것같더라고요 근데 왜 버퍼는 스테인레스로 했을까요? 스틸 버퍼가 중량이 미세하게 높을 수는 있지만 이게 보관을 하다보면 녹이 쓰는 것 때문에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을 하지 않았을까? 이 총의 내부 세팅은 우리가 찍었던 이전 영상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일단 이번에는 성능이랑 오리지널 제품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괜히 볼텍스가 아니네요 시야가 진짜 선명한 것 같아요 당연하지 이게 4,600불 정도 하는데 오 진짜 비싸네 이게 실총에 사용을 한다고 꼭 오리지널 제품이 아니라 정말 그 기능을 극한까지 사용해야 할 상황을 대비한 제품이기 때문이지 아, 이게 가변 배율로 1배율에서 10배율까지 지원하니까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배율도 배율인데 이게 1배율에서 렌즈 왜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선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을 할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지 근데 이 p q 는 품질이 꽤 괜찮네요 이게 f m 에서 나온 고급형인데 디럭스 버전이라고 나오는 제품들이 단순히 사진만으로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모종의 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샘플이나 자료를 받아서 제작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제품의 재질이나 형태 등이 오리지널과 꽤 유사한 것 같아 FMA에서 은근 괜찮은 제품들이 좀 있는 것같더라고요 FMA에서 나온 더미아시경 관련 제품만 하더라도 사실 오리지널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꽤잘 만든 제품이야 그리고 더미아시경 일부 제품은 해외 유명샵에서 제품 이미지 사진으로 활용까지 하더라고 그런데 제품은 세팅은 잘된것 같은데 아 진짜 무겁더라 고 맞아요. 저도 처음 들어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거워서. 이걸 들고 게임 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거 가지고 게임을 뛰어. 이 제품 보내주신 분도 컬렉션 용으로만 가지고 계시다고 해. 요 네, 오늘 살펴본 하오 416 모딩 제품은 세팅된 부품들이 오리지날의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리뷰할 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워낙 고가의 제품이고 쉽게 구할 수 없는 제품을 이렇게 소개드린 해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소유하신 분은 이런 세팅으로 수집만 하시는 분이라서 아, 이런 분들도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총보다 비싼 고가의 옵션들로 세팅된 제품을 다루느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뤘는데요. 흔하게 접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인친 같아서 좋았던 이 같습니다.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취미 생활 즐기시면 좋겠습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에어이 친구는 이친이었습니다장구는이습니다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